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이입니다 <웃음> 오늘은 내돈내산 쇼핑 아이템 컨텐츠 제 쇼핑템들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이 아이템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서 많은 브랜드 옷추천을 하기도 하지만 저도 그냥 여러분과 같은 소비자 나는약 고객 자 그럼 제 쇼핑템들 보러 가실까요? 제가 영상에 입고 나와서 어디 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은 제품이에요. 제가 시즌오프 쇼핑을 자주 하진 않지만 이 제품은 시즌오프 때살 수밖에 없었던 가격이에요. <웃음> 물론 시즌오프 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컬러가 좀 유니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로 이어진 제품인데요 오렌지 컬러감인데 좀 죽은 톤 러스티 오렌지 컬러감이라서 좀 마음에 들었어요 컬러감 때문에 단품으로 입어도 이쁘고 이너로 입어도 모자르게 빼꼼하면 너무 포인트가 될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제 쇼핑을 합리화하자면 2022년 FW 해외 쇼들이 벌써 나왔거든요 거기에 제냐 컬렉션을 보시면 또 이런 톤의 오렌지가 또기똥차게 그래서 아 요걸 사면은 내가 올해 겨울에도 뽕뽑을 수 있겠구나 트렌디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어, 합리화 누구나 하시죠? 다들 하실 거야 두꺼운 립자임이 매력적이고 특히 후드 쪽에 고리 단추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처음엔 약간 불편한가? 목 부러진 느낌 깊스한것 같은데 근데 그게 갬성이었어 하지만 울백 제품이기 때문에 빨리 입어야 돼요 봄아 오지마 요거 뽕뽑을 때까지만 잠깐 오지마 아니야 와와꼭 겨울에 입으면 되지 <웃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습니다. Stockers. 다음 쇼핑템은 오어슬로우의 퍼티그 팬츠. 저희 궁집자님도 샀다고 자랑을 하고 막 인터넷 찾아보니까 퍼티그 팬츠 근본템이다! 이런 게 있어서 마침 저도 이 컬러감의 퍼티그 팬츠가 하나 갖고 싶어서 제대로 사보자 해서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아메카지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유명한 아이템이라고 해요.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 0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허리를 줄일 수 있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저도 맞더라고요. 이 팬츠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점은 원단감이에요. 살짝 슬러브사 느낌이 있는 이런 줄이 가져있는 원단감이 좀 특색이 있더라고요 두께감은 얇진 않고 굉장히 탄탄한 편이에요 여밈이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버튼식으로 있으면 진짜 화장실급 파튼 기빡지는데 어 근데 이것도 한 갬성? 슬림한 라인의 팬츠도 나온다고 하지만 여유로운 통의 오리지널 라인이 제 마음에 더 들었습니다 가격이 착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퍼티급 팬츠는 추천합니다 구매하세요 이런 말은 솔직히 못하겠어요 쇼핑은 정말 자기 만족감이기 때문에 슬로브사 갬성 오어슬로우 갬성을 입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궁집자님은 그갬성마저 쇼핑하시는 분이거든요 스타컬스 다음 쇼핑템은 오어슬로우의 여성 데님 팬츠 사실 입어만 봐야지 했다가 구매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우선 원 머시 제품으로 굉장히 원단감이 얇아요. 야들야들 부드럽디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탄탄한 데님이 아니라서 저는 편안하게 츄리님처럼 있는 데님으로 자주 손이 가겠다 싶어서 샀거든요. 저는 막 데님에 미쳐있고 막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고 이렇지도 않지만 고 입었을 때 편하고 자주 입으면 장땡이지 <웃음> 지퍼와 똑딱이 같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 데님에서 보이는 형태는 아니지만 또 역시나 편안함으로 이어진다면 장땡이지 어, 편해요 그냥 급하면 빡빡 내리고 어, 아까 거는 막 탁탁탁 해야 되는데 이거는 빡 하면 열리고 <웃음> 하이웨이스트 널널한 핀감 긴 기장감으로 되게 진짜 딱 맞는 팬츠여서 뽕 빠지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입어줄게 데님아 근데 너도 싸진 않다 스토 자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내돈내산 아이템들을 간단하게 리뷰했는데요. 가격이 좀 나가는 제품들도 있고 품절된 제품들도 있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요런 옷들도 있구나 이렇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앞으로도 제 쇼핑템들 계속해서 공유할게요. 그럼 안녕. 워슬로 월슬로 월슬로 워슬로 워슬로 워슬로